잠깐 기다려 내가 특별히 한이 선수를 봐서 초청장 하나 만들어주지 아니 유 코치 그건 비공식 기록이라서 곤란해 결승 때는 엉망이었지만 예선 기록이 정말 좋았던 건 확실해요 소유. 또 그런 좋은 기록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소원 한번 들어주시죠 음... 좋아요 내 유코치만 믿고 초청장을 보내줄 테니 응. 유코치한테 고맙다고 인사나 하시오. 좀좀좀 좀. 열심히 해보게. 날 이기려면 발버둥 좀 쳐야 될 걸세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언제 <언젠이> 무시하고 야방처럼 웃음, 웃음. 야비한 웃음. 웃음. 같은 읍내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부자였던 준태는 나를 밀치고 각종 대회에 나갔고 고등학교 때 녀석의 계획적이고 비겁한 행동 때문에. 난크나큰 좌절을 겪었어. 대학에 가서 준태 녀석은 대표팀에 들어가 이름을 날렸고 나는... 나는 그때 준태 녀석의 마지막 모습도 웃는 모습이었어. 이젠 안 당할 거야, 안질 테야. 이젠 안 당할 거야, 안질 테야. 쿵! 쿵! 쿵! 쿵! 정정당당히 지도자로서 겨루자! 아니 글쎄 안 된다니까 왜 그래 구독하라고 뭐 하니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가 대지말이좋다고 했잖아요 나짜지 말고 잘좋게 지내라고 하니. 하니. 했잖아요 아빠도 하니 보고 예쁘다고 그랬어요 하니 굳이 돼. 속상한 애란 말이에요 하니를 우리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네 아우 골치야 이게 벌써부터 이러면 장가 가서 아유. 이제 겨울이 되면 아. 집에 오면 밥도 많고 뜨거운 물도 나오는 목욕탕도 있고 엄마가 빨래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요! 저기 저고너 그러다가 아빠가 아시면 어떡하려고 또 엄청 혼나고 싶어서 그래? 참! 맞다!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아빠랑 누나랑 허락하면 다수결로 가는 거예요 인정 인정 쌉인정 킹장 <웃음> 백님 공룡 아니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지방 공사 현장이랑 해외 공사 현장 잉 따르르르릉 뭐야 이거 아 여보세요. 어? 뭐라고? 뭔 살림? 무른표, 무른표, 무른표. 부동유. 아니 아빠 쉽게 말해서 하니가 우리 집에 있게 되면 엄마도 좋고 누나도 좋고. 아 오냐 오냐. 지금 아빠가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하거라 끊는다 야! 호 봐요 엄마. 아빠는 좋다고 하시잖아. <목소리> 들어오기만 해봐라. 네스. 이만만 찬성하면 엄마도 워낙 하시 거니까 그저 맞자. 명하누나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한댔어 너도 명하누나 본받아서 공부 좀 해라 칙칙 그나저나 한이가쓸 방은 어떡하게 방이 있어야 재우지 내 방에서 같이 자면 되지 뭐 가자! <웃음> <웃음> 이 장수 <웃음> 와! 너거기 <웃음>